트리암시 논론 투여는 외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에 해당하나 소멸시 완성 시 제1급 후유장애 급여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21다246989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상고 이후 제1점 이 사건 사고가 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트리암시 논론은 달리 분류하지 않은 호르몬 및 그들의 합성 대용품 및 기량제 즉 Y42에 포함되는 약물로서 사고 당시 트리암시 논론은 신경차단제로 널리 이용되어 있으며 의료진이 트리암시 논론을 과량 투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으며 의료진이 당초 예정한 신경근에 트리암시 논론을 정상적으로 주입하였으나 주입된 트리암시 논론 입자 중 일부가 불가항력적으로 뒤의 혈관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경막외 신경차단술 및 경추간공 신경차단술에 트리암시 논론 약재를 사용하는 경우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 2013년 3월경부터 신경차단술 과정에서 트리암시 논론에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사인 분류표에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재 및 생물학적 물질 분류번호 Y40에서 Y59에 따른 재해 해당하여 이 사건 가학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애를 지급사유로 하는 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 할 것입니다. 상고이유 제2점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설령 원고의 위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2017년 9월 28일부터 부상법 제662조에서 정한 소멸시효 2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0년 2월 20일 이사건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사건사고로 인한 장애를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금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입니다. 상고이유 제3점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사건사고로 인한 장애를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보는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경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고이유 제4점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뒤의 장애 상태는 회복 또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이며 사망으로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장애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피고의 대한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자는 수익자에게 제, 제1급 장애급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